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수노리터 악어네 초콜릿 공장 악어 형제네 초콜릿 공장이에요 맛있는 초콜릿이 가득해요 형, 우리 초콜릿은 정말 맛있어 그럼 물론이지 10개씩 가지런히 담아요. 나란니 나란히, 초콜릿을 담자.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 없어졌어요. 어, 초콜릿이 하나가 없네. 형님 하고는 초콜릿 한 개를 넣어 열 개를 채웠어요. 어, 초콜릿 두 개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을까? 형님 아거는 초콜릿 두 개를 넣어 열 개를 채웠어요. 어? 초콜릿 세 개가 없어졌어요. 초콜릿을 채워 넣어야지. 형님 아거는 초콜릿 세 개를 넣어 열 개를 채웠어요. 초콜릿 4개가 없어졌어요. 어? 또 없어졌잖아? 형님 악어는 초콜릿 4개를 넣어 10개를 채웠어요. 어? 초콜릿 5개가 없어졌어요. 도대체 누구 짓이야? 초콜릿 5개를 넣어 10개를 채웠어요 그런데 초콜릿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어? 저게 뭐지? 바로 동생 악어였군요. 범인은 바로 너였구나. 음, 음, 음, 음. 우리 초콜릿은 정말 맛있어. 들의 책 빨간 사자 악어네 초콜릿 공장 악어 형제네 초콜릿 공장이에요. 맛있는 초콜릿이 가득해요. 우리 초콜릿은 정말 맛있어. 그럼 물론이지. 1, 2, 3, 4, 5, 6, 7, 8, 9, 10 한 상자에 열 개씩 가지런히 담아요. 나란히 나란히 초콜릿을 담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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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악어네 초콜릿 공장, 악어 형제네 초콜릿 공장이에요. 맛있는 초콜릿이 가득해요. 형, 우리 초콜릿은 정말 맛있어. 그럼, 물론이지. 1, 2, 3, 4, 5, 6, 7, 8, 9, 10한 상자에 10개씩 가지런히 담아요. 나하니 나란히 초콜릿을 담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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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없어졌어요 어? 또 없어졌잖아 형님 악어는 초콜릿 4개를 넣어 10개를 채웠어요 어? 초콜릿 5개가 없어졌어요 도대체 누구 짓이야? 형님 아거는 초콜릿 다섯 개를 넣어 열 개를 채웠어요. 그런데 초콜릿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어? 저게 뭐지? 바로 동생 악어였군요 범인은 바로 너였구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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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씩 가지런히 담아요. 나란히 나란히 초콜릿을 담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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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하고는 초콜릿 다섯 개를 넣어 열 개를 채웠어요. 그런데 초콜릿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어? 저게 뭐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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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없어졌어요 어? 또 없어졌잖아 형님 악어는 초콜릿 4개를 넣어 10개를 채웠어요 어? 초콜릿 5개가 없어졌어요 도대체 누구 짓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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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책, 빨간 사자